원샷입니다 차! 오늘은 시청자분이 요청하신 음료수인데요. 태양이마테차를마셔볼거예요 얼음이 안는 컵에 한번 얼음이 든 컵에 한번 이렇게 마셔보겠습니다. 그러면 원샷해보겠습니다. 차!